블라라벨라블라내 동생을 소개해줄게 내 동생을 파피루스 파피루스 와호으아 으호 야아 으호 으호 아호아호으아으아으어아우아호 으호 으호 으호 으아 으호 으살이란 데는 정말 으구나 어? 으호 으호 으으로 내려가 봐야겠다 조심, 거봉이 조심하자. 조 조심, 조심. 어, 와, 여기 엄청 크다. 와, 이 애봇살이라는 곳은 아 정말 신비로운 곳이야. <놀람> 아! 야 아, 다리야. <웃음> 어, 근데 잠깐만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 지하 세계? 어? 여기 분명히 그 지하세계 어 어, 어. 어 여기 왠우시시한 문이 있는데 아, 저쪽으로 들어가보자 어? 저 무슨 소리지? 잠깐만 잠깐만 저, 저, 저, 사람은 이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괴물의 왕 아스코어잖아 곧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인간세계를 모조리 다 불태워버려라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아스코어님 정성? 어? 천재? 천재가 전자, 또 무슨 짓이지? 어? 거기 누구냐? 어? 아! 어떻게 해 거야? 아, 진짜 잘 숨었는데. 온다온다 어, 온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다가오고 있어.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으르르르르르. 브라라라라, 그림 안쪽으로 들어와. 아, 이쪽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에, 모르겠다. 아, 이짜 어? 분명히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르르뾰르르르 살아서 다행이야. 르르르 어? 야! 너는 혹시 그 센즈 아니니? 날 알고 있니? 반갑다, 반가워. 우리 처음 봤으니까 악수하자. 악수. 악수? 좋지? 하하, <웃음> 악수! <웃음> <웃음> 아이, <웃음> 뭐야. <웃음> 너방귀 꼈어? 하하하, <웃음> 다죽겼구나 아, 너는 악수하면 방구 뀌니나는 그냥 엉덩이로 인사하는데. 자너 음. <웃음> 맘에 <마음에> 들어? <웃음> 그러저나너 인간 맞지? 난 인간들을 감시하는 일을 해 하지만 딱히 신경 쓰지 마 그때 너 무슨 일로 왔어? 궁금하네 말해줄 수 있겠니? 아! 아 나는 코봉이라고 하고 아, 이곳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어 르르르르르르 조사? 왜? 뭐 때문에? 괴물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궁금해서 여기로 왔다고 음... 그렇다면 날 만난 건 아주 행운이야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날 따라와 사실 동생을 만나기로 했거든 자 일단은 이거부터 뒤집었어 틸큐는 언다인한테 죽을지도 몰라 자 이쪽이야 이쪽 우리 형네 온걸 환영해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들어와 야 이게 니네 집이구나 진짜 멋지다. 블라 라라 블라 라내 동생을 소개해줄게 내 동생을 파피루스 파피루스. 와하 와야 이제 왔어요 말좀 어떻게? 해? 내가 만든 예식 같은 슈퍼맨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이시면자시이 말했잖아요. 블 아, 미안해 일이 좀 있어서 말이야. 아니 그럼 전화를 받아 이래서 반지어잠깐만 와. 어? 너, 너는 이 인간? 아, 아니야! 와, 너가 파피루스구나! 이, 쟤 뭐야! 어? 왜다 알고 있어? 어? 설마, 넌이 위대한 나를 암살하러 온 거야! 맞아! <레> 렐라레, 렐레, 파피루스, 진정해. 이 구만은 너를 암살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의 어프렌드 친구가 될 거니까. 쟤쟤 어? 쟤가! <레> <제, 제>, <레>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이 위대한 왕세 크림백이 될 파피루스가 감히 어떤 인간과 친구가 나다 아이고야, 됐다 됐어 됐어, 됐고 너도 저기 스파게티 같은 거먹던지 말든지. 응? 아, 저주아찾주다 아, 다다이야겠거냐르르르르내 동생 너무 귀엽지 않니? 내 동생이 무례를 범했다면 미안. 하하하. 미안해서 악선한번 하자. 너. 아, 진짜 방구 소이그만해라니깐 재밌다, 재밌어, 재밌다. <웃음> 그러잖아, 너는 우리 세상이 뭐가 궁금해서 봤니 라라라. 너랑 파피루스는 어떤 괴물이야? 다른 괴물들은 다 형체가 있는데. 너네만 뼈다기잖아 움직이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알기로는 여기 괴물들도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던데 아 그래서 궁금하잖아 생주 그리고 너 파피루스 있잖아 진짜 걔가 네 동생 맞니? <불어람> <불어람> 물론이지 동생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아니, 둘이 해구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아이, 진짜 답답하단 말이야, 진짜! 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내가 흥분해서 컵을 깨뜨렸네. 아유, 미안해. 내가 치워줄게. 아니야, 내비도 내가 치울게.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치운, 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너그손피 아니야? 너도 괜찮아? 어? 잠깐만, 마. 아니, 왜 피가 나오지? 어? 야, 너 뭐야? 해골이 무슨 피가 나너 뭐야 도대체 내가 너에게만 사실을 알려주지 난 인간이었어 뭐? 인간? 과거 우리 아버지는 당시 왕실 최고의 과학자로서 인정을 받고 계셨지 <웃음> 드디어 공간이동을 할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냈다 이것만 있으면 전쟁도 무리 없을 거야 <웃음> 아, 하지만 이럴 어쩐다? 이젠 실험자가 없어서 저는 확인해볼 수 없는데 이럴 어쩐다 나라도 들어가야 할까? 아냐아냐아냐 그건 또 아니고 어쩌면 좋냐 말이야 아... 아버지! 아버지! 아 센즈 아, 왔니? 파피루스 너도 왔구나 어? 어? 이거는? 성공하고 맞죠? 와, 공간 이동 진짜 성공하신 거죠? 진짜 축하드려요, 아빠. 그 그래, 에맙커다 아, 근데 아버지, 아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아왜 기뻐하지 않으시죠? 아 그게 말이다. 아 예비가 너희들한테 진짜 할 얘기가 있다. 아 뭔데요? 아,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 그게 말이다. 사실은. 우리 아들들 정말 고맙구나 고마워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토록 만드신 일에 제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도와주니 고맙구나 자랑스러운 내 아들들아 <목소리> 형! 준비됐지? <목소리> 어! 그래 동생아 자! 그러면 포털을 열도록 하마 야아아아게 어, 자! 간다! 쇼! 이 파피루스!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에? 어떻게 된 거란 말이야? 아, 아, 아돼 아, 내가 받고 무슨 짓을 한 거지? 에이, 안 되겠어! 에이, 내가 직접 들어간다! 내가 직접 들어간다! 얘들아! 야! 어, 어, 여긴 어디지? 어, 여긴 어디야! 결국 나는, 나는 바피르스와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만든 시공간 세계를 풍부하는 과정에서 빛의 속도를 잃지 못하고 신체가, 신체가 녹아버려 뼈만, 뼈만 남아버리고 말았어 동생은 뇌도 녹아버렸지 랄라라라라. 나는 아버지가 주신 안경 덕들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았단다 난 그래도 절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 뭐야 아 그럼 진짜 사람이었던 거구나 아, 저번에 순찰을 도는데 우리 아버지로 추정되는 괴물이 있었지. 물론 날 기억 못 하시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블레레레레내 동생에게 말하지 말아 줘. 걔 기억을 잃어서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괴물인 줄 알고 있어. 레 잠깐. 야, 그럼 너도 큰일인 거 아니냐? 아까 아스고가 인간과 전쟁을 한다던데. 쁠레레레 걱정하지 마, 친구. 너만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쁠레라레 아, 아 근데 내가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이거 말할 것 같아. 같기도... 빨라라라, 장난하지 마. 알았어, 미안해. 걱정하지 마. 이 비밀은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게. 그래, 고맙다. 빨라라라, 너만 믿는다, 친구.